소망, 소망은 앞으로 미래의 섬리하나의 방향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균님과 희망님과의 그 가인하게, 가인아벨, 가인하게로 아버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섬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이제 에,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환식을 위한 이제 실체 기대, 이제 실체 기대. 이 실체 기대하길 때이 실자가 잘못 예, 한자가 잘못됐네요. 실체 기대 예, 지금 오늘이 주로 다룰 말씀의 내용은 대관심을 위한 실체 기대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셨느냐, 하셨느냐. 예, 실체 기대 그동안에 이제 이대왕님께서 믿음의 기대를 당관 복귀 해오시는 기간에 설명만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대관식으로 인한 실세기대선리에 관한 이런 목자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진국진님 가인 아벨의 마지막 일체선리의 꼭지가 바로 현진님과 국진님 일체기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국진님과 우리 우리 일입니다 가인 아 지금, 아버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중심이 누구십니까? 승리하신 참 가인, 승리하신 참 아벨, 왕가가 지금 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전체 승리의 중심 인물이 되셔서 그 승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진님과 우리 형진님 가인아벨 일체를 하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사건이 뭐냐면은 형진님과 복진님가인아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 되어야 되는 가인아벨일체 승리를 실체로 만들어 하셨고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현기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는 장자다. 3, 네? 4차 아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가정교화협회의 중심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모든 환경기반의 여권을 누가 뒷받침하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환경기반을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레버넌 방이잖아요. 우리 홀린 방이잖아요. 레버런과 싸우니까. <웃음> 싸우시. <싸우니까>. 이런 측면에서 <웃음> 애당이 안타까운 현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현진님이 이 국진 가인아벨의 일체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아버님의 성리에 그 가인아벨의 일체성리 맥을 전혀 모르시고, 그렇소하게 아버님을 아버님을 사실을 부신했잖아요. 접근자가 배신하고 아버님의 아들 가운데 아버님의 아들 가운데 아버님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그대로 적용되었는지왜 아버님은 위를 내다보시는 한복이 크시잖아요. 높고 넓고 크시잖아요. 아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간목기 역사라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몇번 얘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무서이 말이 말씀합니다아버지를 팔아먹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을 떠났잖아요. 아버님 곁을 떠났잖아요. 떠나는 것이 전 2009년 8월 3일 8월 3일날 속초에 속초 목숨의 영예 메시지 사건 등등을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가해 저기 평화협회에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사건, 영예별 사건 모르게 문면따라하는그 가정 평화의 의 모든 가정들이 되잖아요. 아버님 축복받은 가정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 무죄 때문에 아직도 속초 무슨 을 가면 연계사건을 들리면서 그걸 다 덮어버리고. 우리, 여기서 내 나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거안좋으시 하면 돼요. 연계 안정으면쉬야 그리 때문에, 지금도, 그걸 그렇게 듣고 싶으면서, 가정평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아 몰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성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이를준비 하면서, 아버님이, 낱낱이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이 현진의 국기님과의관계 나옵니다만 일전선경을 하고 아버님 말씀을 많이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많이 셨다올말이리님 말을 이제 풍도하면서 마지막 붉은 글에 바탕에 있는 복고아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의 하나 조상 하나님 조상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하게 될때 나는 누 말하냐면 은 바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리로장에 입가해 보게 될때 그들은 상대이면서도 뜻으로 보이되면 은 하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역기 삼당률조에 나와있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강론 284쪽에서 이 285쪽 에 분명 코 말씀을 하셨더라. 3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복은 3대에요. 물론 종교적인 3대로 보는거죠. 3대지만은 그 3대가 한대 한대 홀로 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대 명예와 실시을 삼가 복귀하는 노정 이 있었어에 자 홀로 홀로 그 복귀 성회를 이루어가는게 아니고 공동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공동. 공동으로 이루어고 이루었던 선조들이기 때문에 일대와 같은 것을 이민성서도 이미 말했지만 아버님도 말씀하셨더라 네. 그래서 두 번째로 3대 섭리의 뜻은 공동를 이룩함으로 인해 가지고일대와 같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은 1대 이삭은 2대 여보은 3대 3대지만은 정적인 3대를 행적으로 탐감한폭격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여보은 행적인 일대와 같은 일정에 있어서의 섭리를 해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고람을 중심한 이건 앞에 그 원리 막 강력되어 다시 하죠.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보배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 삼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사야 아님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뜻은 상대이면서도 뜻으로 본 공하라의 뜻을 공으로 이루는 성조으로서 일도와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의 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라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뭐냐 10대입니다. 10대 10대를 탄감 복귀하해 가지고, 이제, 아브람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 세우는 그 기대 위에,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 예수를 보게 될 때에, 노아로부터는 몇 대입니까? 1이대가 되는 거예요. 1이대지만은몇 대와 같다고요? 1대와 같아. 아버님 말씀 나오도록 노아부터 도 십대가 있었지만 이삭부터 야곱까지 연장 대모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은 그 10대를 복귀 하셔야 했습니다. 거기에 십대 같은 십이대가 있었습니다. 십대 같은 십이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는 1대와 같기 때문에 1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 이제 대수로 왔는 1대, 1대시죠? 그리고 이대왕님은몇 대세요? 3대, 2대, 그리고 3대왕 신주님은 몇 대가 되나요? 3대예요 네. 그러면 참부모님으로부터 신주님까지는 4대지만은, 그렇죠? 사대지만은 아버님과 이대왕 신주님과의 관계로 올 때는 일대로 보고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대로 하는 개념이 뭡니까? 아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대왕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신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신다, 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대가 되신다, 는 말이에요. 예, 오늘 참 장유수 권사님 오셨는데 <웃음> 인사를 못합니요 예, 장유수 권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하십시오. 예. 예. 그럼 측면에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는 느낌이 아니하면은 그러면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성화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대왕님을 통해서 상대 왕을 통해서 성리는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 진행 중이 때문에 아버지의 성리는. 아버님의 구원섭리 역사는, 아버님의 재창조 역사는, 아버님의 인류구원의 철장왕국의 섭리는 지금도 지인의 쑤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할로루야아야 이걸 제가 한마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이 말씀을 세가 아버님의 승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살아서 승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아, 네.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세운 상대권은 이사람삼대권이 뭡니까 이사람이대왕님신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무리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고, 신주님은 마찬가지로 왕 아빠와 같은 심정과 마음과 그 끈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 가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기 후보로부터 아들 딸까지 사제까지 하나 안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기 때문에 아버님은 언제나 시간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실체와 같은 입장에서 이대왕님의 손을 잡고 다니시는 것이고 우리 상대왕 신조림을 손자 못 다니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거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아버님이 성화시더라도 보라 그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말씀 선정이 543건, 2 16일, 오늘 2006년 10월 30일 청년라서 말씀하십시오. 자, 렇리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집어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단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광려에 나가셔가지고, 10년의 의견을 통한 그 성리 역사의 로정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앞으로, 금년이 철회 3년이라면, 13년이면 전기 13년이면 또 2차 진료의 3차 연도면 은 3차 연도 4차 연도 5 연도, 6차 연도 또 2차 진료는 로정의 끝나는 부담 또 3차 로정이 시작되고 간다 하더라도 아버님의 성리의 뜻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할렐루야 할할 때만 아 소식 마시고 <웃음> 말말공공감면 말쓰, 아주 복할렐루야말협회 <웃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본부에본문을 그게 한번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응답을 말해요. 말이에요. 봉구 은그 예배 문화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세번째로 영진 형진과의 나뉠성에 대한 소망적인 말씀 지난 전 전주일날에 약간 들렸지만은 추가한 북극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를 응대할 수 있습니다. 형진이는 영진 형이 무엇이든지 꿈에 다 가르쳐 주어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는 그냥 제목할 겁니다. 우리 형진이는 영적이라다 보고 영진이 하고 언언하고 산다. 영진이는 영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 형진이는 만사 형통한다. 이게 하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팩트에요. 네. 만사협통 지금도 우리 형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만사불통이로 하시는 겁니까? 만사협통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사협통 이걸 우리가 아셔야 영진이와 형진이 하나되면 천하통일 때 왕권도 내네 품에서 노란다. 아, 영진이 형진이 형제 가히 암을 아으로 세웠다. 만약에 형진님께서 영진님께서 승화를 하지 아니셨다 그래도 이랬다. 최종 마지막 막내 아들님과 여섯 분의 영진님 아들이 하나가 되면, 일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진, 감사 원장님과 우리 이왕님, 가인 아벨 일체. 이건 실체 가인 아벨의 일체 승리 역사 속에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지님은 어떨까요? <웃음> 그래서 우리 영지님과 우리 영지님은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복귀님은 육적으로, 영기님은 영적으로, 가인 아벨일제권을 이루어 가지고 오늘 또 복귀된 천주 정평성사에서 선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요 영과 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대원님은 승리하 모든 일, 손만 대시면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알아야 아주. 아, 이걸 우리가 봅시다. 영기니, 형기니, 돌, 형제, 가인, 아내를 세웠는데, 하나는 연계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지요영계한 동기, 동기도, 동기도 뭐 때문입니까? 핏줄, 혈통을 속여가지고, 누가? 화영님이. 그 때문에 우리 영기님이성하신 거잖아요. 가인 아미로세웠던데 하나님 영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봅이다 보입니까? 같이 형기를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영민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나 아니님이 붙들어 붙들면서 선물을 주지 않고, 그리 좀버셨고 그랬더니 우리 교부 영님이 서가 시원한 이후에 영사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하셨답니다. 나는 내일은 세 영기 형님 인생과 함께 서도고 그렇게 말씀하시 것을 연기. 제대로 기형이를 지금 누구 붙들고 하고 있다고요? 영기 그리 때문에 영기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하시는 거죠. 천잡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형진님을통에서 탄생된 그 자녀들을 놓고, 내가 손자 하 사랑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일 때문에 형진이 아들 참 복받은 일름이다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게 진 눈입니다. 우리 형들이 아들이 참 복받을 아들이지 이름을 짓기를 아들 셋인데 신파리에 그 다음 신만이 그 다음 여자인데 신궁이에요. 이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 팔만궁이에요. 팔만궁이에요. 그리고 형들을 중심삼고 모님 모 치고 전통을 시워진다. 이게 2008년 5월 23일 2008년 5월달이 뭡니까? 이미 세계회장 한국회장 이미 잊힌다 하신 이후에요. 이후에요. 이렇게 모든 뭐 간부들을불러놓고 새벽홍독회 시간에 4월 16일 날을 불러놓고 박정원 당선조, 그때 뭐, 연종이 그렇고, 그때에 우리 유정국도 있었고. 강부, 최고의 한국 강부를 다 독해 놓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체크하는이 시대 우리 형질인 만큼 시민학 년으로나 어떤 년으로도 앞선 사람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임명을 하시잖아요. 일본이 확인하면서 목괴 잘하나 못하나 일본은 과거 럼 무력발라요. 걱정은 우리 문 형님이 야 목괴를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님 미리 형님을 그 생에 해장, 한국 해장으로 이미 세울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먼적 달리도록 미리 아시 여기 형제들을 중심 삼고 부모님을 모시고 전통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 승리의 패권을 여기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아버님은 소상하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또 있죠. 형진 이에의6개 종교와 몇개 종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개 13개 종교의 역사를 다 배로 했다. 그래서 수행하는 기간에 우리 기도원님은, 다 기도원님은 수행하는 기간에 13개 종단의 고서를 다 판독을 하셨습니다. 판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진이 아이에게, 이에게 하고 대학에서 6대 종교 정교, 비교 종교를 하시기 때문에 6대 종교 1 3의 종교 역사를 다 외우라고 그랬어. 너는 모르면 큰일 난다. 그일 때문에 지금 그 회장, 한국 회장은 임명하실 수 있었고 이미 준비다. 네 번째, 실체의 기회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얘기를 공부했죠. 7년 동안 수행의 역사를 통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7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7년도부터 이제 실체의 기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 왕권 세계인 으로부터 여기에 천지인 이겁니다. 천주 평화 통일의 왕 대관식 하실 때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신뢰 믿음의 기대가 종료되는 것다 그래서 종료, 되시는 그날 그 천정국 입군 대관식 때에 왕님께서 그 대관식에 참석을 시킵니다. 이제 너는 실체의 기도라 이제 출발해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 그때 2006년 6월 23일 날 그때 이런 을 사셨더라고요. 산대권 열매를 땀으로 산대핏줄이 연결된 사랑의 열매가 되었다 는가 세계회장 한국회장님께서 이제 완전히 산대권 열매를 딸수 있는 그건 다다는 거죠 축복 다 받았죠 그리고 축복 받아가지4사매을 이미 이제 다들 시켰지요. 그러니까 3대 빗줄이 누구? 신주을 통해 가지고 연결 대물으로 말며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땄다는 거예요.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 19일 여관식을 위한 실체계를 준비한 로정을, 승리를 해나시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출발한 이전에, 후가자 새순자감사 출계를 출발한 승리를 미리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이냐면 국진감사원이죠 미리, 3년 전에, 2007년 2년, 2년 전에 유지, 최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죠. 2005년 언제입니까? 7월 4일날. 그리고 같이 같이 평화 통일 통일의 왕관 왕 대관식을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대관식. 천정국 입국 대관식 그 현장에 부 분이 같이 참석하신 거예요. 원래는 2006년 오늘 1월 13일을 하기로 아버님 예언하시고 왜 2001년 1월 13일 왕권적이십이 소생적 왕권적이을 하면 그 다음에 2016년 1월 13일 장성적 왕권 출발시 해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는데왜뭐라다 했습니까? 현정궁건축이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연장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언제 한 결과를 이뤘습니까? 2006년 1월 13일 천정일궁 대완식을 개한그 날에 드디어 어머님께서는 천정형화통일의 왕 대완식을 하셨잖아다 이 의상과 이왕관을용포를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지요 2007년 7월 19일 뭐했습니까 드디어 성의 목회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왕님은 실체적인 기대를 지었으요 그러나 는 2007년 12월차로 본부당 회장 2007년 7월 29일 7월달 그해 7월달 그해 그 그해 그 연도의 12월차로에 본부당 회장 2008년 4월 16일날 현진국진 일체식을 하셨습니다. 그, 또, 나, 나, 다음 다음. 할 거예요. 그리고 임명하시고, 2008년 4월 1일 고도 임명하시며, 2008년 4월 18일 날, 한국 및 세계회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영상 다 있지만,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일, 세계원리연구의 세계회장, 세계회장, 모든 공직을 하나하나, 당시 세계 원리연구회장이 누구를 있었습니까? 현지님의 그 회장직을 이제 누구에게? 이대왕님께 세계 원년 세계회장님, 원리연구의 세계회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현지님 공직은 다, 이제, 공직은 다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웃음> 그런 다음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보입니까? 우리 저 뒤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연어 촉사장 연어모를 촉사장으로 축... 그사장 촉사장은 뭘까요? 촉사장은 어떤 짐이니까 목사를 축복할 수 있는 목사를 축 또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 축사장. 우리 아버님, 아내 중에 한 분, 먼저 받았죠. 인진님과큰 단일, 단임, 부채 단인과특사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인진님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연하, 왕비 내을 축사장으로 임명을 해 주시고, 난 기대 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과 대화하시더입니다 이게 이제 마포에서 목회하실 때 마지막 마지막 이제 본 본부 다계로 가셔야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예배 장면 앞에 나왔어 하시는 게 아니고 단상에 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경중식구 같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가병 혼사당 형사에 그때 마포, 그때 회장, 어, 그 위원장이니까공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왕림 양의 분이 이제 말씀하시, 그데 왕림 양의 죠 언제나 두 분이 단상에 오셔가서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단상에. 다시 오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곧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또 곧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전체 모든 가장, 한가정한가정 왕님이 되어오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는 보고를 지만 이러냐면, 박재란, 가정이 이제 그 다음에 더더 더, 더, 더 문제 이제 복질 현관학의 일체를 위한 미래의 기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미래 아버님께서는 다 준비했지요 흥미래의 가정으로 을대 복귀된 예수와 야곱이 되도록 해야 된다 미래의 전문가심으로 돼가지고 이제 실체들이 왜 금진의 요지님과의 가인나을 사이에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성화하기 때문에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자 금진과 영계에서는 형의 자리에 있고 모든 형에는 동생의 자리에 있다. 금진은 제일인 주어 영계는 구세자 지난번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예수님이 장처로 모시고 다닌다.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네. 금진이가 현진이한테 넘겨줬으면 넘겼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진이하고 누구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예? 네. 현진이요 국진이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2003년도 6월 22일 2003년도면은 세미야당과 이침하시기 이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일찍국민진이 발견되는데 능력 없으면 동생하고 국기이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중심 삼고 장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누가? 현지흥진이국기이 자기 용량들을 안으로 만늘어놓으라는것만있잖아또 지금까지 영진이에 있어서 복귀네가 나라의 국자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니다 복귀네가 되면 이제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자녀가 옮기는 것도 문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 왜? 현진이 넘겨 족선에 가 현진이와 국회 넘겨 줘야 넘겨 줘가지고 이 삼자권 섭리 역사를 함께 보아해야지 때문에 자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하신거 아니겠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국진, 현진, 국빈강의밀적선님 일체선배의 핵이 뭐냐면요 2008년 4월 6일이에요 4월 6일이면 언제입니까 2008년 8월 6일날 4월 4월 6일날 4월 6일참 제사조 참고의 날인데 그날 아버님께서는 이 가인 아벨 일체 성립으로 꽃을 합니다. 실제로 의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의식 해야 도고 선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잠깐 들렸지만 원래 장벌가 효진의 흥주님이 가인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흥주님이 성하시기 때문에 실패 이 차로 참고하니 현진 국진님, 아, 현진님 그리고 현진님, 흥진님이 이제 누구에게 넘겨주다 그랬습니까? 현진에게 넘겨준 조건이 소상적인 가인함을일처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적인 원가 국진님 현진사임입니다 현진의 장작권을 누구에게 이제, 인계되어야 되고, 상속되어지면 되겠다, 될까요? 국진님 이게 장성하이라의 역사입니다. 그게 놀라고 있죠? 통일의 의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아버님 광야로 이사가지고. 그런데 그날, 짐내를 뭐 하시느냐? 누가 합쳤다고 그랬죠? 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응? 우리 형진이가 응. 소생장성 완성권자, 2004년 8월 3일, 2008년, 2004년도입니다. 제가 자애 임명, 고 하시기 전이죠 전입니까, 홍진 아, 후원 그렇죠. 후이가소생장 완성하니까 팔만 꼴 이미 세웠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말하셨더라. 이거는 이제 다 하니까. 이게 사진이 죠 아버님. 아담감의 실패를 탕감하는 섭리였었고, 그물이 이렇게 손잡고, 하나 되어. 그러면 여기는 현영꼭지만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굴 중심 삼고?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럼 어머님은 누굴 중심 삼고, 하나의 길로 가야 됩니까? 아, 아버님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로 가야 됩니다. 쫓아내 아버지로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최후를 마무리는 시기였는데, 이것이 어머니가 가인 아벨의 삼명이, 어머님, 현진국이 하나가 되어 아람중용으로 남편을 달아시 겉론 원이된 위치를 밟고 뒤집어 이때는 여 되는 니아버때문 어머님이 먼저 아버님과 일습일정을 그 기대에 어머님이 중심돼가지고 현진국가인 국진 하나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오호. 아버지가 어원치를 위치를 잡고 거기에 올라서 어가하나 없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된 혈통과 참사람 이미 현진 장자권의 혈통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연결됐습니까? 현진이 목진에게 연결됐잖아요. 혈통과 참사람 여기 에 탄생명의 인연과 일치하여 참필조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경계하잖아요. 너희들에게싸워가 말할 없다! 그의 몸를 죽인 원웅이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증오한다! 두 분이 자식으로 증오한다는 거죠. 반대 보니까요, 이제 우리 복귀님이 앞에 가면은 가인자비를 쳐 죽였듯이 현지님이 또알와서말 다는 거야. 아버님 말씀 다는 거. 그럼 난도 모르겠지 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걸어가는 것을 보인데 걸어가는 것을 보면 뒤에서 따라가서 뭡니까? 저기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나와요? 누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현진님이 그렇게 마음이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아무리 이걸 아무리 확인, 확인, 확인하시는 겁니다. 반복, 반복하고 반복 하시는 거예요. 천진이가 하고, 천진이, 국진이가, 현진이하고, 하나 된거가 있게끔 한 거다! 이걸 물어보고, 내버려, 확! 예! 확인해현 천진이가 하지않잖아 현진이가 국길 가라비 입장에서 하나 되었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중생하고 만세를 불렀다! 만세, 우리 모든 행사의 길이 만세잖아요. 만세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만세로 하나님께 보고하 거잖아요. 이미, 어머니 중생을 가지고 현진이 국질이 이미 만세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웃음> 뭐 무엇이 일기는 이가 듣는 이가 이기는 걸할수 없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에 현진 이를 정심 삼고 나라와 세계를 따릅니 그리겠지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현진님을 정량한 나라와 세계를 치료해야 되고 나설해야 되고 안고 비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미리 미리 준비 리비준비하시면서 끝을 이루었더라 <웃음> 가이 하나는 안될수 없어 어머니도 없고 가이멜두 아들이에요 현빈이 서로가 자기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가 옳다고 해요 어머니 언제 걱정하죠 어머니 타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두번쯤은 강조하시죠. 가이드벨이 어머니를 둘러안고 하나 되야 돼요. 이게 다 이게 전문이 돼. 전문이 돼. 이, 이 말씀 두 번씩 하잖아요. 어머니를 안고 현진이 가족끼리로 가이드 대표해가지고 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진이 중심삼고 부모님을 모시고 전통을 만들어 나야. 이건 뭡니까? 국진, 그 현님이현진 하나 된그 여, 여파로 아버님, 아버님 살이말씀 붙였죠? 너희들이 하나 돼가지고, 누구 정신 삼고, 누구를 삼고, 현진이 정신 삼고, 부모님을 모시고, 전총을 만들어야 된다. 고마라고마고 <웃음> 끝났어. 그래서 오늘도 부모께서는 복귀된 천주 정신성찰에서 이번에 제 4차 철장 충대 대승리도, 승리도, 문하람님 참부리 송신남은 그 기대를 했지만, 지금 실제로 영적론이 영주님과 우리 이님이 하나가 되고, 실제로는 천지님리 우리, 우리, 우리, 님과이리이 하나 리우 가지고 제리 우리, 우승리의축우축 우리, 리를리하드리면서 여러분 리우 박수로. <웃음>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드리겠습니다.